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양원주부학교 국어교사 유영자입니다. 오늘은 문의 2단계 국어 7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옛날과 오늘날의 우비입니다. 문단의 중심 내용을 생각하며 옛날과 오늘날의 우비를 읽어봅시다. 1. 비가 올때 사용하는 도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옛날 옛날 사람들은 비가 올 때면 삿갓이나 도롱이를 사용했다. 삿갓은 대월이나갈대도 거칠게 엮어 만든 모자이다. 반면 도롱이는 지피나 띠같은 풀을 두껍게 엮어 만든 망토이다. 삿갓과 도롱이를 함께 쓰면 비를 맞지 않고 양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농부들은 삿갓과 도롱이를 많이 활용했다 그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비가 올때 사용하는 도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비가 올때 사용하는 도구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비가 올 때면 삿갓이나 도롱이를 사용했다. 옛날 사람들은 비가 올때 무엇을 사용했다고 하나요? 삿갓이나 도롱이를 사용했다. 그런데 우리는 삿갓이 무엇인지 도롱이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여기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삿갓은 대월이나 갈대로 거칠게 엮어 만든 모자이다. 그럼 삿갓은 뭐라고요? 바로 모자래요. 무엇으로 만들었나 볼까요? 대올이나 갈대로 거칠게 엮어 만든 뭐라고요? 모자라고 합니다. 삿갓은 뭐라고요? 대올이나 갈대로 거칠게 엮어 만든 모자이다. 모자라고 하네요. 반면 도롱이는 지피나 띠같은 풀을 두껍게 엮어 만든 망또이다. 도롱이는 뭐라고 했나요? 바로 망또이래요. 그러면 망또는 무엇으로 만들었나 볼게요. 지피나 띠같은 풀을 두껍게 엮어 만든 것이 바로 망또라고 하네요. 도롱이는 뭐라고 했나요? 망또라고 합니다. 그럼 삿갓은 뭐라고 했나요? 바로 모자래요. 옛날 사람들은 비올 때뭘 썼다고요? 삿갓이나 도롱이. 삿갓은 모자고 도롱이는 망토라고 하네요. 옛날 사람들은 모자와 망토를 썼다고 하네요. 어떨 때? 비가 올 때. 그럼 삿갓과 도롱이를 함께 쓰면 비를 맞지 않고 양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비올때 삭박과 도롱이를 함께 쓰면 비를 맞지 않고 양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농부들은 삭박과 도롱이를 많이 활용했다고 하네요. 옛날 사람들은 비가 올때 뭘 썼다고 하나요? 삿각과 도롱이를 많이 활용했다고 하네요. 그럼, 오늘날에는, 오늘날에는 사람들은 천이나 비닐로 만든 가벼운 우산을 쓴다고 하네요. 오늘날 사람들은 천이나 비닐로 만든 가벼운 우산을 쓴다. 처음에 우산은 갈색이나 검은색 비단에 새살을 붙인 모습이었다. 오늘날의 우산은 갈색이나 검은색 비단에 새살을 붙인 모습이었다. 그런데 비단에 새살을 붙인 우산은 비에 젖으면 무거웠다. 아, 단점이 있었네요. 비단에 세살을 붙인 우산은 비에 젖으면 아주 무거웠대요. 그래서 비에 잘 젖지 않는 천과 가벼운 소재로 우산을 만들었다. 그래 요즘 오늘날 요즘에는 자동식 우산이나 접이식 우산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또한번 다시 보겠어요. 옛날, 옛날 사람들은 비가 올때 무엇을 사용했나요? 삿갓이나 도롱이를 사용했다. 옛날 사람들은 비가 올때 삿갓이나 도롱이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럼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을 사용했나요? 자동시 구산이나 접이식 구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우리 배운 내용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올때 사용하는 도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배운 내용은 비가 올때 사용하는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비가 올때 무엇을 썼나요? 삿갓이나 도롱이를 사용했다. 삿갓은 대월이나 갈대로 거칠게 만든 모자이다. 도롱이는 뭐라고 했? 삿갓은 뭐라고 했나요? 모자라고 했어요. 모자. 반면 도롱이는 지피나 띠 같은 풀을 두껍게 엮어 만든 망토이다라고 했어요. 삿갓은 뭐라고 했나요? 모자이다. 그럼 도롱이는 망토이다고 했네요. 삿갓과 도롱이를 함께 쓰면 비가 올때 비를 맞지 않고 양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농부들은 비가 올때사과과 도롱이를 많이 활용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비가 올때사과과 도롱이를 활용했다 에요. 그럼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을 사용했나 볼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천이나 비닐로 만든 가벼운 우산을 쓴다. 처음에 우산은 갈색이나 검은색 비단에 쇠살을 붙인 모습이었다. 그런데 비단에 쇠살을 붙인 우산은 비에 젖으면 무거웠다. 그래서 단점이 있네요. 무거, 너무 무거우면 안되겠지요. 그래서 비에 잘 젖지 않는 가벼운 소재로 우산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즘에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우산을 쓴다고 했나요? 자동시 우산이나 접이식 우산을 쓴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본 옛날과 오늘날의 우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비가 올때 사각과 도롱이를 사용했다. 오늘날 사람들은 비가 올때 자동 시구산이나 접이 시구산을 썼다고 하네요. 그럼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